사회로 총선 이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취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진실이 규명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행동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좀더 많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헌법 41조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또 형법에 나와있는 제91조 국권문란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의 그 잘못을 시인하고, 어 오는 4월 5일 선거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파쇄하고 선거 제도를 개선하여 투표자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비밀선거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의심을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만 합니다. 비밀선거의 원칙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부터는 국민들의 대대적인 선거에 대한 보이콧이 시작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투표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제 선거 전문가의 특별한 자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안동 대일리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박수 부드리겠습니다 안동데일리가 여기서 취재를 수습하면 어디서 이런 고급 정보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